세계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2028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계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는 약 60조원, 2028년 기준으로는 약 10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 하네요. 다음 세토피아입니다. 오늘 고가는 5%이고 페라이트 관련주 강세에 네오디뮴 관련으로 드라시올라 왔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르를 대신해서 페라이트로 소재를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발 공급망 위기를 피하기 위한 목적인데 페라이트 모터가 히토르 모터를 대체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모터나 풍력발전 터빈은 네오디뮴 자석을 활용하는데 네오디뮴 자석은 가장 강력한 자성을 지닌 자석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세토피아가 히토류 연구자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네오디뮴 연구자석 분말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KCM 인더스트리 지분을 취득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KL렛이고 항만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8%입니다. 사우디 교통물류장관이 8일에서 10일에 방한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우디 방한을 계기로 국토부는 9일에 열리는 로드쇼에서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미래 모빌리티, 도로 분야 업무 협약을 두건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에 KLC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선박과 항만, 배우물류를 통합 연계한 부산항 항만물류 플랫폼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서 이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오늘 고가는 3%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아이발티노스타드가 항암에 이어서 노화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약물은 암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고 면역반응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도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넥신이고 고가는 2%입니다. 제넥신은 두경부암 이상 중간 결과를 아스코 2023에서 발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아스코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고 항암 관련 최대 규모 학회라고 합니다. 해당 초록은 아스코 포스터 발표에 앞서서 5월 25일에 아스코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네오이뮴택은 티센트릭 치료 목적 사용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지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백강산업이고 고가는 6%입니다. 최근 LG화학이 세만금 전구체 양산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히면서 세만금 양극재 전구체 투자 최대 수혜주로 백광산업이 강세였습니다. 백광산업은 국내 수산화나트륨 업체 중에 세만금 산단 내에 최대 생산 규모를 보유한 업체로 구조적 수혜가 전망된다는 분석 의견이 재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C큐브입니다. C큐브가 히토드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아모텍 역시 페라이트 관련으로 찌라시올라 고 오늘 고가 5%입니다. 다음 현대 비앤지스틸 역시 페라이트 관련으로 찌라시올라 고 고가도 5%네요. LG 이노텍은 성림 첨단 산업과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력을 가진 친환경 마그넷 개발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석은 히토류의 생산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한 것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현대비엔지스틸이 성림 첨단 산업에 투자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오상자이엘은 2차전지 관련으로 찌라시올라 왔고 오늘 별 반응 없었습니다. 오상자이엘이 보유한 알리무나 제조 방법이 테슬라의 2차전지 알루미나 보헤마이트의 분리막 채택에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재부각되면서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MBT, 웹툰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 투자사들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최수현 대표는 지난주 정부의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방문한 기간 다수의 기업과 만나서 투자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MBT가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한 쿠키오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인공지능 관련주 셀바스 AI 고가 5%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차량용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품목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와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확대가 전망되는 만큼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 관련주 한솔홈데코이고 고가는 3%입니다. 4월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빌게이츠가 방안에서 탄소중립세미나에 참석해 연설할 것이란 뉴스가 있었습니다. 빌게이츠 방안이 성사되면 최태원 회장과 탄소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솔홈데코는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조림탄소배출권을 활용해서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리츠회사로부터 2031년까지 약 720만 뉴질랜드 달러의 탄소배출권 수익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여기까지 5월 2일 장중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